여러분은 마음을 복,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떤 방법으로 푸세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게좀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잠깐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시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고민하고 저는 책 속에서 이렇게 밑줄 긋다가 어! 제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보고 어이없게 쳐다보고 있어. 아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합니다. 주디TV의 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마무리하는 동안 무엇과 함께 할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과 함께 할 건, 건데요. 지금 11권이에요. 네, 이 책을 음, 소개를 하자면 카인, 주제 사람하고의 책인데 어, 카이는 많이 회자돼서 알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누구, 책자님이, 어, 소개를 해서 한번 읽,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담아놨는데, 결국 이번에 읽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네. 역시, 철학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인문서가 주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인문서가 최고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한권씩은 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책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인데 이거는 그 제가 아는 친한 작가가 속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상영 작가가 되게 음 괜는거 좋은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재밌다.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좀 힘든 시기를 어,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런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냥 편한 책 읽고 툭툭 털어버리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김소연 시인이 쓴 마음사전 마음사전도 역시 제 지금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이한 이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생각하는 시간이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바쁘게 살면서 내 자신을 진심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적었더라고요. 음. 이병률 작가는 산문을... 시인인데 산문으로 되게 유명해요. 여행 관련한 책들 왜냐면. 되게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되게 감각적으로 찍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음 뭔가 그 생각을 하게 하고 여운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울림을 주는 게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책을 썼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살고 있긴 하지만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혼자가 혼자에게 어떤 메시지로 줄까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수경 시인의 요구집이에요 가기 전에 쓰는 시 글들 음. 시인들의 글이 참 좋아요. 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뭔가 어, 마음에 쉼표를 찍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소라 작가의 최선의 산 음, 아, 궁금하네요. <웃음> 그리고 선생님이 어, 소개해준 책 이거는 누군가 소개해 주지 않으면 어 제가 감히 읽, 읽으려고 도전하지 않았을 책인 것 같아요 6시 27분 책 읽어주는 남자 장볼 디디에로랑 이 책인데 너무 궁금해요 이거 재밌대요 이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로사의 이것도 좀 철학서예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취의 시대 왠지 음. 시대를 반영하는 책이라하나 할까?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빛의 과거. 은희경 작가의 빛의 과거. 저 은희경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엊그저께 아닌 밤중에 주진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음, 은희경 작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소녀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작품을 되게 좋아했는데 작품이랑 너무 어, 그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어, 생각하는 게 약간 투명한 느낌? 그래서 어, 책으로도 되게 좋은 느낌을 받은 작가였는데 아, 인간으로서도 되게 사람 매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아이 책을 사놓고 아 정말 잘 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권을 목표로 했는데 역시나 올해도 100권은 실패했습니다. 한 25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들과 하면 30권 넓, 넘게는 읽을 것 같아요. 신권도못 읽었어요. <웃음> 내년에도 물론 100권 도전할 겁니다. 책은 정말 어, 도움이 많이 돼요. 어,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어, 수다를 떨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어보는 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